올매매할 주택입니다. 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화단이 이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잔디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들어와 있습니다. 수도도 들어와 있습니다. 마당에 수도가 있습니다. 외부에 창고도 하나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방수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입니다 보일러실입니다 이쪽 화단입니다 아주 멋있게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집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방입니다 안방입니다 창문이 커서 바깥 풍경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성류나무가 아주 잘 보입니다 거실에도 나무가 보입니다 거실에서도 화단이 이쁘게 보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1층 거실 화장실입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방 화장실입니다 세번째 방에도 테크와 하단이 보입니다 세번째 방에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주방입니다 2층의 거실입니다 출입문입니다 2층 별도로 설치된 현관문입니다 신발장과 현관문입니다 2층 화장실입니다 계단의 불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습니다. 위치는 5호 광장과 상용사거리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65.2제곱미터 50평입니다. 시부지는 49.7제곱미터 15평을 혼자 화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 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8m에 접하고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상대보호구역입니다. 대담초등학교가 부근에 있습니다. 건물의 주용도는 주택입니다. 주구조는 벽돌조입니다. 주차는 영대로 되어 있으나 주변에 주차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입주시기는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지붕은 슬라브 지붕입니다. 1층 면적은 7 0 5 1제곱미터 21평입니다 2층 면적은 2 9 1 0제곱미터 9평입니다 1층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거실 주방 보일러실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2층에는 방 1개 화장실이 있으며 거실 주방 보일러실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와 도시가스는 1층과 2층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 출입 방법은 1층 내부에서 출입하는 방법과 마당에서 바로 2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1층을 2층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2층을 별도로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승일은 1985년 6월 20일입니다. 주변에는 칠성시장이 있으며 대잠초등학교, 항도중학교, 세명고등학교가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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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지목공인 중에서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로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